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새만금 관련해서 아주 좋은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새만금 관련 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이 새만금은 이 군산에 있는 거죠. 군산 이제 앞바다가 이 새만금이고, 어 이, 이 새만금 국제공항 예정 부지는 이 새만금 방조제 바로 이 우측면에 있습니다. 군산 산단 바로 아래, 그리고 이 위에 이제 서산이 있고, 어 여기가 이제 군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 발주가 임각했다. 이런 뉴스가 있었죠. 이 세만금 국제공항 건설공사를 포함해서 2월 한달 동안 3조 6천억 원 상당의 경쟁 입찰 공고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시설공사로 세만금 전주간 건설에 레미콘 구매 관련해서 1,832억 원. 또 이제 관제 뭐 통신 장비 요런 쪽에 3,200억 규모의 발주가 이제 예성 예정 예정돼, 예정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세만금 관련주 어 현재가를 한번 보시면 오늘 가장 좋았죠. 모엔즈. 어이 아무래도 레미콘 구매 또이 공항 관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량의 레미콘이 소요가 되겠죠. 어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를 볼수 있는 모엔즈 이 자회사가 아, 군산의 레미콘 공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퍼는 실적이 이제 나와주죠 얘는 퍼는 22배 PBR 1.8 시가총액은 아주 가볍습니다 이 500억이 안되는 수준이고 그외 디젠스 코센 페이퍼 동우팜투 어, 대주같이 이렇게 그 지역 또 주변에 땅을 가지고 있거나 공장을 가지고 있던 기업들 1%에서 3% 반등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대부분 다 천억이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아주 가볍게 움직일 수도 있는 어, 그런 종목들이 이 대부분이고 어, 동업함토 같은 경우는 이제 펀은 19배, PBR 0.39, 시가총액은 700억대입니다. 어 그리고 이 시가총액 천억이 넘는 놈, 얘만이 제 1% 하락했죠. 자영광 환경, 어, 천억원 대 수준이고 어, 뉴버텍이나 뭐자연과 환경은 어, 요 환경 관련해서 어, 또 수천이 관련된 기업들입 그리고 어, 얘들 종목들의 한번 차트를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젠스 오늘 상승률이 이제 가장 좋았죠. 어, 이 5만 평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모엔즈 어, 얘가 이제 그 레미콘 제조 판매사인 더원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죠. 오늘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좀윗거리가 달리면서 200일선에 이제 딱 맞닥뜨려 있는. 어, 이 모헨즈 어, 그리고 코센 네,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안에 대주산업 어, 얘도 이제 장항쪽 충남 장항에 어, 토지와 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페이퍼코리아 얘도 세만금 관련돼서 어,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동호팜투 얘는 이제 군산 도시가스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메탈, 뭐 단조회사죠, 얘들 충남 서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